1946년 4월 1일 만우절에 알류샨 열도 동부에서 발생한 규모 8.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쓰나미가 발생하여 하와이와 오리건주 워싱턴주 알래스카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와이 비가일랜드 동북부의 힐로에서는 쓰나미 경보가 울렸으나 4월 1일 만우절이었으며 사람들이 만우절 장난으로 생각해 대피하지 않았고 결국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알류산열도에서의 군발지진 이 위험수위를 초과하였으며 알류산열도의 군발지진을 시작으로 불의고리 지역의 강진이 발생하는 현상이 최근 몇달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뉴질랜드에서의 규모 7.0의 강진 역시 알류산열도의 군발 지진 이후 발생을 하였습니다. 불리고리란 아르헨티나 최남단 티에라델프에고에서 시작해 칠레 서쪽 안데스 산맥과 미국 서해안 알류샨열도 베링해를 거쳐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로 이어지는 고리 모양의 지진대를 말하며 전세계 활화산과 휴화산의 75%가 물려있고 7개의 지각판들이 만나 지각변동이 활발하며 전세계 지진의 약 90%가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알류산열도의 지진에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뉴질랜드 등의 브리고리 남태평양 지역이 움직인다는 것이 더욱 우려 가큰 것입니다. 과거 기록들을 살펴보면 알래스카주 알류산 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할 때에 일본 북부 해안지방에서 강진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3월 16일에는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 후쿠시마현 아이즈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틀 전인 3월 14일에는 미야기현 앞바다 그리고 이와테현 연안 북부 13일에는 이와테현 앞바다, 12일에는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 11일에는 일본 동북지역 강진 발생 시에 항상 연동이 되던 바로 그홋카이도 히타카 동부지역에서 3월 11일부터 오늘 16일 현재까지 일본 북부지역에서 알래스카주 알류산 열도에 군발 지진과 더불어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자금의 상황은 일본에 강진이 발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조만간 강진 발생은 반드시 발생한다고 인식한 후에 대피요령을 숙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생존 배낭을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 후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 3일 정도를 혼자 버틸 수 있게 비상식량과 생수, 손전등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등을 기르시는 분들은 이동형 케이지에 각종 구급용품을 비치하시고 여유있게 반려동물 사료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생존 배낭은 필수적인 것들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에? 왜냐하면 지진 이후 좁은 곳을 기어다니거나 각종 위험을 피해 뛰어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아 너무 크고 무거운 생존 가방은 오히려 짐이 될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의 가오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God bless you